뷔리입니다. 안녕하세요 특별 출연한 이민사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탕후루 만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볼거예요 먼저 저는 달달한 과일을 준비했죠 블루베리, 토마토, 바나나, 청포도 이걸로 맛있는 탕후루를 만들어보도록 할게요 임사씨는 뭘 준비하셨죠? 자 식상한 과일은 이제 재미없죠 근데 맛까지 챙긴 저는 오늘 분식집을 한번 털어보았습니다 분식 탕후르츠 저는 첫 번째로 물떡, 그리고 두 번째로 어묵, 그리고 세 번째로 핫도그, 그리고 순대까지 오늘 이 재료들로 탕후루츠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진짜 이걸로 성공할 수 있다고 장담하시나요? 먹어보고 판단하세요. 아, 어,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여러분, 진짜. 음 댓글로 진짜 한번 달아봐주세요, 진짜. 누가 더 맛있어 보이는지. 자, 그럼 이제 맛있는 탕후루치를 만들러 가볼까요? 고고고! 자, 이제 먼저 가스버너를 준비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설탕, 그리고 물엿까지. 준비가 되셨으면 바로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야... 그렇게 응? 고속한 어? 거 아니야. 아니야 내가 널 믿어도 되는 거니? <웃음> 어, 정말? <웃음> 요리는 필로 하는 거니, 필 아니, 탕후루는 필이 아닌디요 아니, 두껍 재라고! <웃음> 음. 아니... 나를 믿어! 아니, 진짜. 전적으로 나를 믿어! <웃음> 진짜! 저를 믿으셔야 합니다. 자아... 순간 자기도 어 설탕은, 당황했어요. 설탕은 많이. 아니... 아. 네 한번 해보세요 뭐 이래 비율 뭐자 해봐가지고 맛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성공인거 같은데 저를 믿으세요 음. 음. 자 요정도만 넣겠습니다 아니인데? 걸쭉하게 설탕이 자, 잠기지도 않는데? 자 설탕이 <웃음> 잡혀야 돼요? 반. 설탕 더 넣어야 되나요? 설탕이 물 위로 이렇게 올라와 있어아 <웃음> 물이 더 들어가 있나고요? 아니에요. 저는 걸쭉하게 농도를 맞춰서 물엿은요. 물엿은 나중에 넣을 겁니다. 그러면 굳 실패 안 돼요? 어디서 배웠어 니 저는 유튜브로 <웃음> 예, 에서 배운 거예요. 15분에서 18분 정도 끓여야 이제 정확히 큰 거품들이 걸쭉하게 올라오면서 이제 할수 있게 되는데. 센 불에 한 5분만에 되는 거아닌가 그렇게 하면 이제 설탕들이 밑에 있는 설탕들이 타면서 이제 시커멓게 변하게 되는 거죠. 달고나 했을 때 생각해보시면 아, 되세요. 달고나 맛있는데. 아, 역시 백수단 선배님. 오, 완전 무대를 뒤집어 놓으셨다. 물엿 언제 넣어요? 지금 넣, 넣읍시다, 제발. 중간에 넣으면 망해요. 음, 그러면은. 자, 그것도 그냥 넣으실 거예요? 현재. 물엿을 개봉해요. 아, 그냥 넣으실 거죠, 또? 그럼. 자 물엿 들어갑니다. 물엿은 많이는 넣지는 않아요. 자이 정도. 자 깔끔하죠. 이렇게 해서 기다려보도록 할게요. 좋아, 기다려봐. 아 조심 안 된다고. 조심 아, 안 돼? 진짜 조심해 안 돼요. 어 까다롭네 이거. 조심해 <웃음> 안 된다고. 왜이렇게 벌써 끓지? 왜이렇게 빨리 끓지? 불이 센가? 다 이게 다 비율 때문에 솔톱이 많은 거 진짜? 뭐 때문에 이게 렇 빨리 끓지? <웃음> 물이 많은 거뭐 때문에 빨리 끓냐? 전 저를 믿고 기다리시면 돼요 가만히 응? 탕후루츠 장인 진짜 목구멍까지 여기 나오는가 봐. 참고로 오늘 <웃음> 처음 만들어 봅니다 <웃음> 결국에 맛이쓰면 된다는 거네네네네 네. 네. 네. <웃음> <웃음> 아니, 처음에 생각한 건 이게 아니었는데 말이죠. 말이지만... 자 이제 불을 좀 줄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벌써요? 아니 거품도 하나도 안 올라왔는데 벌써 아, 불... 아니 꺼화산 활화산. 예? 거품이 안 올라왔는데? 탕으로 좀 만들어 보셨어요? <웃음> 네 저는 세번 만들었는데 세번도 실패는 했어요. <웃음> 자 왜인지 알것 같습니다. <웃음> 왜죠? 필이 없기 때문에 필이 아, 그렇죠. 없어요 여러분 아 저는 없어. 계량컵에 딱딱 맞춰서 음. 했는데도 실패를 한거 같아 글로 배운 요리는 아니다 음예 제가 여기서 필이라고 음식은 필이라고 배워갑니다 이해 예. 여러분 말했죠 <웃음> 요리는 뭐다 필이 <삘>. <웃음> <삘. 웃음> 아직 뭐란나네 거품이 되게 크게 이렇게 올라와 있는 것 같네요 지금 더 작을 작으런 아 그건 네가 방한이유 <웃음> 같은데 그거는 배고파 그래서 다이어트 너무 힘들어 배우 턴다는 연관이 지금 순대랑 햄 컨텐츠를 찍자는 비밀로 요때 아 먹는 거죠 출연한다는 이유가 있었네요 꼭뭐 이런 거 먹을 거할 때만 이제 출연한다 하시겠죠? 핫도그 먹고 싶어가지고 점 <웃음> <정말. 웃음> 분식 사랑 분식 분식 짱 좋아 <웃음> 자 뭐부터 가실 건가요? 저는 블루베리 자 그럼 저는 제일 무난한 물떡으로 가보겠습니다 자갑시다 아메, 토토, 해볼게요 저는 인터 씨는 뭐할 겁니까? 저는, 엄으로 음. 가겠습니다. <웃음> 자, 저는, 저는, 저는, 저는, 저는, 저는, 저는, 저는, 저는, 저는, 저 저는, 저는, 저는, 저는, 저는, 저는, 저는, 저는, 저 저는, 저는, 이렇게 맛있게 만들어 보았는데요 한 가지 여기서 주의할 점 지금 혹시 여기 보이시나요? <웃음> 확대가 되시나요? <웃음> 지금 맛을 보려고 살짝 입에 갖다 댔다가 지금 두 개가 됐어요 이 <웃음> 어린이분들, 은 어른들과 같이 만드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맛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맛보기 전에 한번 소리를 보도록 할까요? 제대로 굳었네요, 제대로 음. 이렇게 진짜 필로 해서 성공한 거 처음 봤어요 저는 그러면 토마토를 한번 맛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어? <Twelve> <�Lu h2> <Empress captain> <나산> <Sizuser windows> 진짜 제대로 됐어요 완전 역시 역시 날 배신하지 않았어요 자 그럼 저도 청포도를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금 독특한 아이를 한번 맛보도록 음. 해 볼게요 그러면은 일단은 그래도이 중에서 제일 무난한 물떡 가래떡 참으로츠 한번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가요? 얘는 그냥 진짜 꿀 찍어 먹는 맛인데요? 좀더뭐나요 <웃음> 개고생해서 만들었는데 뭔나요 근데 얘는 뭐야 진짜 맛있어요. 얘는 그냥 그냥 이제 모든 사람들이 맛보는 막그 자체예요. 그래 물에 음. 찍어 먹는 가래떡. 자, 그럼 저도 한번 맛보겠습니다. 음. 음. 자 이영자식 화법갑니다. 딱 씹었을 때 바삭하다가 이게 가래떡이잖아요. 쫀득함이 응. 딱 오면서 이걸 같이 씹어야 돼. 소떡소떡처럼 네. 같이 씹으니까 바삭함과 쫀득함이 가득. 네. 그럼 맛있다고요, 그냥? <웃음> <웃음> 먹어보고 진짜 맛있을 거예요. 한번 먹어보고 맛을 좀 디테일하게 한번 표현해 주세요. 아 진짜 왜드실까 맛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 씹는 순간 일단 입에서 그 딱딱한게 딴 데로 일단 세고요. 그리고 오뎅도 딴 데로 새는데 그게 따로 놀아요. 그러면서 오뎅의 그 알죠? 그 해산물 해 같은 그런 스멜 스멜 향이 막 코로 올라옵니다. 음 스멜. <웃음> 탕후루츠 어묵. 자, 부산은 어묵이죠. 오뎅에 생 맛이 나지 않나요? 생 오뎅 같은데. 왜? 아, <웃음> 어, 저는 이거를 먹어보니까 괜찮아요. 근데 약간 단맛이 가미된 오뎅인데 진짜 맛표현은딱 그거 같아요. 그거 지 않나요? 쥐포 어, 맞아. 지포. 야, 어? 여러분 집포 비싸잖아요. 집에서 어묵으로 이거 만들어 먹어요. 이거 만드는 자, 지포가... 이거 만드는 것도 가격은 맞죠? 음... <웃음> 수제 수제 집포. 자, 계속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음? <웃음> 뭐 핫도그하실 건가요, 순대하실 건가요? 핫도그죠. 네, <웃음> <웃음> 핫도그. 순대는 좀 나중에. <웃음> 네. 이거는 맛이 없을 수가 없어요. 자, 먹어보겠습니다. 이거 이거는 진짜 입이 큰 분신만 한 입에 먹을 수 있을 거야. 그근데 지금 나당 걸릴 것 같은데. 이거 다 <웃음> <웃음> 전체적으로 봤을때 저희가 조금 어, 설탕이 좀 덕지덕지 붙어있는데 이거를 약간 좀 얇게 좀더 음, 얇게, 얇게 하면음 음. 맞아 그렇게 하면 좀더 맛있을 것 같아요 핫도그 하면은 소스가 빠질 수 없어요 뭔가 조금 밋밋한 느낌 너무 그냥 단맛만 느낌 그만자 음, <웃음> 핫도그 본연의 맛을 느껴봐야돼요아 그만하자 자, <웃음> 자 케첩 들어갑니다. 케첩. <웃음> 자, 요거는 또 맛이 어떨지. 요거는 아마 제일 처음 먹어보는 걸 거예요. 핫도그 탕으로 치의 케첩. 으흠.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핫도그는 케첩이야.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아, 이건 진짜 입고야 먹었어요. 케첩 먼저 따고 이건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지 않냐? <웃음> 대박이 어디 거냐 이거 <웃음> 케첩이 아, 없으니까 약간 단맛만 느껴졌는데 음 근데 저 이거 먹을 수 있을까 밑에 뿌려주세요 음, 밑에 저 이거 입에 다안 들어갈 것 같아요 <웃음> 음, 음 맛있어 맛있어 여러분 약간 애매모하다 싶으시면 뭐 케찹이나 뭐 뿌려 드시면 맛있을 것 같아요. 케찹뿐이니까 진짜 확 맛이 사는데? 뭔가 이색조합? 음. 이색조합도 아니야. 그냥 이거는 원래 시중에 파는 음식 같은 느낌으로 진짜 맛있어요. 응. 음. 네 마지막에 대망 순대가 남았죠. 대망의 순대. 아 먹기 전에 진짜. 어 이거는 자 비주얼 먼저 보여드릴게요. 비주얼. 자 하얀색 설탕이 가득 묻어있죠. 순대에 기름 끼인 것 같아요. <웃음> 자, 최초 탕후루츠 순대, 통순대죠. 이것도 맛있어요, 분명히. 왜? 과연 맛에? 기도합니다. 부들부들 떠십니까, 왜? 아니, 이게 좀 그렇네. 어, 비주얼이. 아, 가볼게요. 막 손은 막 가기 싫다고 이거 입 떨어요, 이분. 눈치를 깜깜았어요. 음, 음 이건 맛현할 것도 없어. 지금 바로 먹어봐, 먹어봐. 진짜 개 맛있어. 이거향국확 튀는 너무 맛있네. 먹어봐, 먹어봐. 진짜 진짜. 진짜. <웃음> <웃음> <웃음> 자 실례하고 한번 믿어 도록 하겠습니다. 믿고 먹도록 하겠습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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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걸 지금 질문이라고 합니까요? 한 먼저 해보시오아 어, 저는 솔직하게 솔직하게 그 맛이 없어요. <웃음> 뭔가 순대가 왜쌈장을 찍어 먹고 소금을 찍어 먹는지 알것 같아요. 뭔가 이 돼지 특유의 뭔가 그런 비린내가 나는데 단맛이랑 막 이렇게 오니까 따로 놀고 그냥 못 먹겠어. <웃음> 맞아 씹으면 씹을수록 그신 아니야. 어그 맛이 뭔가 더 이상해져요. 여기서 그러면 인 씨랑 저랑 이 비주얼 엄청난 아이 중에서 맛이 어땠는지 한번 순위를 매겨보도록 할게요. 어묵 그리고 물떡 그리고 순대 그리고 핫도그 진의 픽 저는 그래도 제일 무난하게 떡. 떡. 네. 음, 떡. 떡이 제일 좋았습니다. 떡이 맛있었어요? 네. 음. 자 저는 자 이제 떡을 제외하고 고르겠습니다. 저는 일단 순대를 좀빼고요 <웃음> 보기도 싫어. 아니야 아니야. 케찹이 있다면 저는 요게 고승입니다 요게 그래도 핫도그다 보니까 탕후루 치더라도 이제 설탕이 같이 가미되니까 엄청 맛있었어요. 음, 음 맞아. 그 저도 공감해요. 그래서 저는 요거 1등. 1등. 전이가 1등. 시장에서 흔히 볼수 있는 요런 음식들 요런 걸 한번 만들어봤는데요. 생각보다 나쁘지 않았어요. 지은씨 어땠나요? 저는 좋았어요. 맨날 집에서도 과일로 만들어봤었거든요. 항상 실패했는데 지금 인싸님께서는 <웃음> 음식은 뭐다? 필! 필! 그해서 성공했어요 저 처음으로! <웃음> 저 처음으로 성공했는데 생각보다 음식 잘하시더군요? <웃음> 저만 믿으시면 됩니다. <웃음> 전적으로? <웃음> 믿으시면 됩니다. 요리는 뭐다? 필! <웃음> 여기서 한가지 배웠죠. 음식은 필이다. <웃음> 진짜 맛 괜찮았고요. 여러분들도 한 번쯤 시간이 나신다면 이렇게 색다른 음식으로도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평입니다. 여기서 탕후루 만들기 마무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이많이 많이 부탁해요. 많이많이 많이 부탁해요.